지구에 나타나는 괴비행 물체. 그리고 수상한 외계물체를 조사 중인 이들은 미국 WINR 특수부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외계 비행선들 때문에 비상이 걸리고 주인공인 카이가 등장하는군요. 지구에 잠입한 외계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발탄성인입니다. WINR 요원들의 인공위성은 달 뒤에 숨은 발탄 성인의 우주선을 발견하지만 또 다른 비행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죠. 충돌한 붉은 비행물체는 지구에 추락하는데요. 주인공인 카이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러셀 대장과 샌더스 요원도 출동해 발탄 성인을 발견하는데요. 총을 맞은 발탄 성인들은 합체하더니 거대화되어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한편 카인은 붉은 비행선의 추락지점에 도착하지만 뜬금없이 구덩이로 떨어지는데요 붉은 비행선의 정체는 m78성온 빛의 나라에서 날아온 울트라맨이었습니다 인공위성 충돌은 지구를 지배하려는 발탄성인을 추격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카이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융합을 제안하는데요. 지구의 위기를 직감한 카이는 울트라맨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울트라맨 파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회색 거인의 등장에 미국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w i n r 요원들도 울트라맨 파워드를 경계했죠 타인은 이런 상황 속에도 괴수가 나타날 때면 울트라맨 파워드로 변신해 요원들을 도왔고 결국 미국인들도 파워드가 인류의 편임을 알게 됩니다 발탄성인은 계속해서 지구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파워드를 쓰러뜨리기 위해 해성괴수 드라코를 미국에 보내죠. 드라코와 파워드의 전투 데이터는 우주 공룡 제톤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패배를 한 적이 없던 파워드도 드라코의 강력함에 고전 중이었는데요. 결국 파워드는 후퇴했고 드라코는 도시까지 파괴하기 이르죠. 체력을 회복한 카이는 위기의 순간 동료가 보는 앞에서 파워드로 변신해버리고 맙니다. 힘겹게 드라코를 쓰러트리지만 이번에도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발탄성인은 쉴틈 없이 파워드의 전투 데이터를 이식한 제톤을 투입하죠. 군사력 1위 미국도 제톤에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 시각 요원들은 동료였던 카이가 울트라맨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데요. 부상당한 카이를 찾아갔을 땐 이미 파워드와 융합이 풀린 상태였죠. 파워드는 목숨을 걸고 제톤과 싸우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제톤에게 일격을 가하는 울트라맨 파워드. 제톤을 파괴하지만 파워드는 죽고 맙니다. 슬픔도 잠시, 드디어 발탄 성인의 대형 우주선이 등장하는데요. WINR은 타이의 변신 도구를 이용해 개발한 최신 레이저로 대응하죠. 하지만 발탄 성인의 우주선은 멀쩡했고, 이제 끝나려던 찰나, 갑자기 붉은 구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빛의 나라에서 온 다른 울트라맨 지원군들이었죠. 이렇게 울트라맨들과 지구인들이 힘을 합쳐 발탄 성인의 우주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파워드를 데리고 고향별로 돌아가면서 끝이 나죠. 파워드는 1993년 츠브라야 프로덕션에서 야심차게 헐리우드 진출을 노린 미국판 울트라맨 작품인데요. 초대 울트라맨의 구도와 인기 있던 괴수들이 대거 리메이크 되어 등장했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망작이다 보니 일본 팬들은 외전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놀랍게도 파워드는 오리지널 울트라맨 세계관과 공유됩니다. 한국에선 95 영웅 울트라맨 이름으로 수입되었는데요. 토지에는 파워드가 아닌 호주판 울트라맨인 그레이트가 있으며 완결조차 나오지 않았죠.